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요중고차최현희 대표입니다 아, 어, 저번주에 그 저희 충남 보령에서 어머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 어머니께서 장어집을 하셔가지고 장어를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말씀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소를 계속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지 못해서 받았습니다 택배도 선불로 보내주셨어요 아 여기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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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나 고짓말으셨죠이쪽으을 가실게요 근데 아드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아드님이 올해 20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21? 네네 맞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부터 보셨어요 제 걸? 그럼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차에 되게 관심이 네. 많을 때 네. 중고초로 배운 게 네. 이거 그때 두로본 거예요 어, 저희 채널에서? 네. 저희처럼 이렇게 출고 후기 올리고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어그로 끌고 뭐 허위매물 딜러랑 뭐 싸웠네 뭐했네 네,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거를 처음에 어떻게 보시게 되신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환경설정하아 그것 때문에 네. 일단은 아드님은 아시는 건데, 요, 이제 요게 뭐냐면 옛날에 저희 뭐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같은 거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도 다른 부동산에서 응.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편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까지볼수 있는 그런 상망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멤버가격 설정, 채널 여기 뭐 숫자 쓰면은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어서 제가 이제 아드님이 이제 아까 차에서 한 얘기가 이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걸 보고 저희 채널을 계속 봤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알아들으세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오늘 고객님과 어머님과 같이 이제 고른 첫 번째 후보차량입니다 바로 던유아반떼 흰색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1500rpm에서 가장 많이 중부분이고, 여 부분입니다. 더힘 약한 부분이. 약한 데서 더 떨려요. 안 좋은 차들은. 이 부분이죠. 근데 뭐 지금 크게 진동은 없어요. RPM이 올라갈수록 어머니가 얘기한 그 떨림은 점점 없어지고, 소리도 조금 더 집중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RPM을 떨어뜨린 건데,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떨림이 RPM 내려뜨릴 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보세요. 미션 어머니 바꿀 때 충격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얘도 뭐 K7이나 뭐 소나타 이런거 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한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속 충격이 어느정도 뭐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비교해 는 보겠습니다 후진 기어 넣었을 때좀 많이 떨리는 이건 지금 거의 처음 작동한 거라 조금 더 떨려요 그리고 조용하죠 조금 충격은 있네요 네, 이 정도 충격은 사실 K7에도 조금은 있을 텐데, 아마 가격대가 좀, 아무래도 저가형이라서. 이게 어머님 차는 쇠다 보니까, 쇠끼리 이렇게 볼트로 체결을 해요. 보이시죠? 여기 이제 네, 볼 네, 네, 비치는 네, 부분. 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사고가 나서 아까 그 본네트 네. 한거 기억나시죠? 여기를 다. 다른 본네트, 다른 본네 몽키로 부르기 아, 때문에 그래, 여기가 그, 까져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적도 없고 펜다 네.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 네, 쪽 뼈대쪽에도 뭐 용접흔적이 안보이고요 예 앞쪽은 깨끗하네요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네. 예, 없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뿜뿜뿜 구멍들 있죠 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어머니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아, 맞아요. 그리고 얘는 쇠 그래서 얘랑 앞에 있는 범퍼는 응. 다섯 번, 여섯 번을 깨져서 바꿔도 사고로 안 쳐요. 어떻게든 간에 부서져서 깨지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면은 옆에를 쳐봐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치냐면 여기를 이렇게 쳐보세요. 그렇죠. 어때요? 결착력이 있어 보이죠? 무슨 얘기,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여기 한번 와보시겠어요? 자, 아드님 한번 보시겠어요? 달랑달랑 거리는 게 있죠. 얘 무겁지? 예, 얘는 어디가 조금 움직이죠, 어머니? 네, 예, 무슨 얘기냐면 가량진이. 얘도 그렇다고 해서 사고차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음. 얘는 아마 주차장이나 어디서 다른 차가 세기는 뭐빠닥이건 아닌데 밀면서 아마 안에 브라켓이 깨졌을 거예요. 아, 그런 부분까지 는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지. 뒤쪽에 예. 사고가 있거나 이랬을 때이 차는 없는데요. 예. 더라도자 오늘 이제 아반떼 총 3대 고른 것 중에서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는 은색인데 아까 본 모던급 차량보다 프리미엄급이라서 옵션이 더 많은데 사실 뭐 옵션이 더 많다기보다는 그냥 휠 이렇게 좀 이쁘고 일단 같이 한번 시동 걸어보고 차 다시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운전을 제가 한 6분, 7분 정도 해서 조금 대로까지 나왔는데 뒷좌석은 좀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뭐 떨림이나 엉덩이 불편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그냥 괜찮으세요 자 이제 시운전을 마치고 어, 리프트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보네트를 열어도 엔진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하체를 왜보냐면은 보네트를 열어서 누유가 있는 걸잘 확인을 잘안 되기도 뿐더러 오일이 떨어지면 중력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고여요 어머니 네 근데 보시면 벌써 건조하죠 여기가? 예, 보이뭐 흐르는 게 없다는 얘기고 안쪽에서 봐도 딱히 뭐 건조하거나 이런 거 이게 흐르는 흔적이나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어머님 오늘 아드님 말만 듣고 오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중고차량 선입견이라든가 많이 없어질것 같아요. 아 중고차에선입견이 아, 원래는 좀안 좋잖아요. 네, 솔직히. 네. 네, 오늘 저 만나시고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사실 선입견까지 좋아지실 건 없고 그냥 제가 잘한 것뿐이에요 <웃음> <웃음> 제가 알고 있는 네. 중고차 딜러 이미지도 다 제가 그러니까 회사는 여러 가지로 다 지금 살기 때문에 다... 어 오늘 원래는 아드님이랑 말씀해서 이렇게 어, 차를 탁성출구로 받으려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직접 오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셨죠. 아까 차첫 번째 차랑 두 번째 차랑 그 차이점을 느끼셨을 때 확실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고객님은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영상을 오래 이제 수물이신데 중학생 때부터 구독을 하셨다고. 학생 시절 때 이렇게 봤던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과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아또 유튜브인 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목소리 드릴 때마다와요두 평균. 아, 유튜브에 나온 목소리이기도 해요. 목소리는 비슷한가요? 영상이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기, 천만원대안 넘는 걸로 해서 찾기로 하셨는데, 일단은 전유화반대로 해서, 그래도 괜찮은 차 골라진 것같아서 마음이 되게 저기, 제가 일단 좋고, 왜냐면, 저는 중고차를 손님들이 이제 사러 오시면, 아, 내가 좋은 차를 골라드려야지, 이것도 사실 제 욕심이고, 차가 어떻게 될 건가에 좋은 게 있어야지 또, 소개를 또 해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아침에 만나러 갈때 이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면 아, 오늘도 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왜냐면 워낙 차량도 아까 막 무엇처럼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차가 뭐 교환이나 사고가 더 있는데 숨겨놓은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것도 좀 없고 그리고 차량도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서 눈에 확 띄는 좋은 차량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객님들도 아마 이거 가져가시면 뭐돈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될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근데 혼자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쵸. 네. 그분들한테 혹시 저희를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도 딸을 키우잖아요. 근데 뭐 걱정 안 해도 와도 될것 같아요. 아, 만약 따님이 차를 근데 산다고 근데 하시면, 그치? 어. 혼자 와도 크게 걱정 안 어, 야, 뭐, 너 저기 가서 그 사장님한테 사신, 살아.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이 딸 혼자 보내도 된다 그러면 뭐말다한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늘 와주셔서 너무 촬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내일 그 버튼 마무리되는 것까지 다 해서 집으로 보낸 것까지 영상에 다 담아서 그렇게 해서 출발까지 제가 확인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